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제 앞에 엄청 뭐가 많죠 이게 다 유, 어, 어나더밀에서 어 보내주신 유기농 어 100% 유기농 호밀 통밀 빵들이에요 어 진짜 진짜 많죠 근데 어나더밀이 어떤 베이커리냐 제가 말씀드리자면 천녀발종 비건베이커리가 바로 어나더밀이에요 다 여기 있는 것들이 유기농 100% 유기농 호밀, 통밀 빵들입니다. 음. 제가 몇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제가 식단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야. 여름 대비해야지. 제가 5월 16일부터 지금 당장은 아니야. 5월 16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5월 14일까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건데 요런 6인 다이어트 하기 전에 좀 약간 내 워밍업을 하려고 요런 이 보내주신 빵들을 이용해서 식단을 살짝, 아주 살짝만 해보려고요. 우선 보내주신 빵들 살펴볼게요. 요거는 치아바타예요. 치아바타. 어, 이거 저는 제가 좀 먹었어요. 100% 통밀식빵. 식빵. 완전 100% 통밀식빵. 이빵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빵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 보면이 빵이 안에 견과류도 많이 들어있고 되게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서 부모님이 한번 드셔보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저한테 빨리 영상 찍으라고 많은 편히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부모님들 입맛에도 딱이에요. 어. 제가 뭔가 점심을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서 빵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데워왔고요. 어 얘는 그린요거트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린요거트도 여기 떠났어요. 지금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그린요거트는 커클랜드에서 구입한 그린요거트. 원래 요즘 그린요거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그게 가격이 있어서 저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양이 많아서 요즘에 저걸 먹고 있습니다. 음. 그 빵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우선 얘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빵 이름부터 얘가 바로 백호밀이요 에 백호밀 유기농 호밀 100%로 만든 수제 배양 발효 비건빵 비건빵 해가지고 는와저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스트 호밀 스트 호밀 이 백호밀 속에 그 무화과도 들어있고 이게 보니까 크림베리 뭐 이런 거 같아요 크림베리등 건과일등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얘는 바르통 얘가 바르통바르통 같아요 유기농 호밀과 유기농 통밀의 조화 속에 해바라시키씨 등 영양 만점인 그런 씨앗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얘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럼 한번잘 먹겠습니다 우선 저 진짜 얘 제, 진짜 저 무화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화과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크림베리, 건포도 무화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무화과 들어있고 건과일도 들어있고 이렇게 보니까 견과류도 들어있어서 달달하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음. 그리고 얘가 배콤해 배콤해 음, 음. 방금 에어프라이에 돌리고 와가지고 빵은 따뜻한데 요거트는 시원해서 맛있다. 음. 참외잼. 참외잼, 이거 참외잼을 살짝. 플로즈십 참외잼이에요. 음. 참외잼이랑. 음! 맵맛은 시토밀짱다왜 내 진짜! 맵 강추! 음. 이 정도면 진짜 다이어트 시간이야? 응? 집장안 <목소리> <목소리> 먹어? 엄마? 단 막걸리, 단 막걸리.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단양하면 떡갈비지. 응, 떡갈비. 요, 요, 양파랑 같이 싸서. 너 떡갈비 지금 안 먹었지? 처음 어, 먹은 거야. 어. 어. 그렇게 맛있지 않아? 근데 <웃음> 육즙이. 마늘을 쪄. 보니까 단양에 이런 횟집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남한 갈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음. 음. 그렇죠. 이 아! 아. 아 저희 그거 뭐야? 물티슈 가조오만서주세 여러분 짠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 받아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비맥스 프로 마이크로폰 일명 비프로라는 무선 마이크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엄마 염색해주는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말이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왜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유선 마이크인데 이 유선 마이크는 여기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영상을 초 찍기 전에 마이크 체크를 하는데 몰랐던 거지 영상 다 찍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 가, 진짜 어이가 없게 배, 배터리,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녹음이 하나도 안된 거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먹방을 촬영하다 보면은 어? 뭐 가지러 갔다 오고 휴지나 이런 걸 옆에 안 두고 막 가지러 갔다고 오 그러다 왜 오늘 막이러니 갔다 올때이 마이크를 항상 빼고 이거 껴고 이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무선 마이크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어,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제 밖에 나가서도 촬영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도 좋으니까 그럴 때 밖에 나가서는 진짜 이무선 마이크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무선 마이크가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성이 엄청 깔끔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초보 유튜버 분들은 유선마이크 많이 사용하실 텐데 기계 변경하실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게 바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왜 이렇게 커 라고 생각하시지만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는 안에 있고요 이건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예요오 진짜 진짜 사이즈도 지금 충전기 사이즈가 카드만해요 카드 신용카드만 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카메라에 꽂고 요거를 이게 마이크 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달면 되는 거야 아, 진짜 너무너무 작지 않아요? 어? 이게 제가 이 이거 한번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나 작죠? 이게 무게가 8.2g밖에 안 돼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도 이렇게 늘어질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노이즈도 감소가 되고 거기다가 제가 뭐 그렇게까지 멀리 나갈 일은 없겠지만 150m 에서도 생생하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더 좋,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충전을 할때 여기 보이시죠 핸드폰로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단 5분만 충전을 해도 1시간 동안 이걸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종류도 여러 타입이에요 전 지금 제가 카메라가 어, 캐논 이오시스 50이라 가지고 3.5 뭐 단자를 사용했는데 뭐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C타입도 있고 아이폰용 타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랐을 수 있어 저도 초보 유튜버긴 유튜버지만 진짜 이제 막 유튜버를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한테도 구독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너무너무 잘쓸것 같아요 제 지금 말소리 를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아마잘 들릴 거예요 새 마이크잖아 어? 응? 아 너, 너무너무 뿌듯해 제가 이거 지금 찍고 어, 감자탕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손다 이렇게 사용해도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 왜냐면 선이 있으면 걸리적거려서 너무 번거로울 텐데 여에딱 돼가지고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 이렇게 앞으로 저이마이크 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촬영을 할게요 당장 다음 주에 어. 밖에 나가서 촬영 날짜 하나 잡혔거든 그때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 유튜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취미잖아 이게 취미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연천 유선 마이크보다 그냥 투자해서 요거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0만 초반 뜨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부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무선 마이크가 정말 좋은 건몇 십만 원, 한 70만 원 그렇게까지 가거든 부담 없이 사용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로 잘 사용할게요 안녕 아이고 여러분 <웃음> 지금 막 퇴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외근을 갔다가 30분 정도 일찍 퇴근을 했어요 아 30분이 어디야 근데 30분 일찍 퇴근을 하니까 저녁을 먹고 스상 가면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서브웨이가 먹고 싶은데 저희 동네가 서브웨이가 없어요 아 안타까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언어더밀에서 보내주신 이 통밀치아바타가 있더라고요 그 통밀치아바타로 닭가슴살 샌드위치한번 해가지고 먹고 갈려고요 먹고 집에 남는 게 닭가슴살이야 재료는 이거예요 언어더밀의 통밀치아바타 칼라피뇨 콘타나 바지스트크림 닭가슴살 그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볼게요 아시죠? 저 요리 잘못하는 거 그래서 세상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우선 이통밀치아바타를 반을 갈라줍니다 아 근데 빵에서 너무 좋다 오씨 아, 안도 되게 쫄깃쫄깃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이렇게 바질페스토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요고 그래도 모르니까 에어프라이한번 요렇게 요렇게 되어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웃음>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썰어넣을거예요 좀 이런거 할라피뇨 저는 할라피뇨를 좋아하니까 좀 많이 넣고 아빠는 매운거 못드시니까 좀 적게 넣을게요 요렇게 지난번에 5 0할때 사둔 치즈가 있거든요? 스트림치즈? 요것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를 한번더 부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완성! 내 맘대로 서브웨 스타일 <웃음> 샌드위치 아니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쁘게 잘하는데 왜난 안되냐? 어? 우선 이렇게 접어서 아 푸짐하다 접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씨. 아이씨. 음. 음. 우선은 빵이 통물빵인데도 쫄깃쫄깃하고요. 되게 담백해. 음, 근데 맛있다. 모양은 있는데도 맛있어요. 빵 커서 반 나눠서 둘이서 먹자. 니못 아, 갑자기 배터리가 꺼져서 어떻게 지 되는지 모르겠네. 닭가슴살 처음 먹으면 괜찮네. <웃음> <웃음>